안녕하세요 여러분 윤대입니다 똑똑 내 방송을 부탁해!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 트위치에서 5월 17일에 똑똑 내 방송을 부탁해 라는 어,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그날 진짜 어마어마한 상품들과 또 재미있는 이벤트들을 같이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서 놓치지 않으, 않으셨으면 해가지고 공지를 드리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투표를 하고 있냐면 대도서관 엔조이커플 윤댕 회사원 A 커플 둘, 그리고 허팝 대신님 오늘의 하늘님이랑 나도님 벤친님이랑 또아두지 그리고 소금커플이랑 소프 이렇게 해가지고 총 6팀이 지금 투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상위 2등까지 팀은 서로가 서로를 변신하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거든요 회사원님이랑 저랑 지금 3등이란 말이죠 자 하니 이게 크게 차이가 많이 안 난다고 하시더라고요 12일까지 투표인데 조금 더 분발하면은 저희가 대도원님 쪽을 끌어내리고 회모님과 제가 2등이 돼서 서로가 서로를 변신하는 재미있는 영상을 찍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리브 똑똑을 앱을 다운받으셔서 윤댕과 회사원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2등 한번 노려봅시다 여러분 역전각 아니겠습니까? 5월 12일까지 리브톡톡 앱에서 투표를 하니까 여러분 조금씩 조금씩 많이 응원해주시고 투표 많이 해주세요 국민은행 계좌 없어도 되니까 여러분들 한번 도와주십시오 회서님이랑 콜라보 해보고 싶습니다 이한 몸에게 여러분 투표를 해주십시오 저희 이제 12일 날 투표가 종료되고 나면 5월 17일 날 트위치에서 똑똑 내방송 부탁해라는 캠페인을 하게 되는데 그냥 하는게 아니죠 이벤트가 또 있죠 문화상품권 만원권을 100명에게 가입자가 100명이 넘었잖아요 문화상품권 10만원권을 3명에게 또 쏩니다 가입자가 300명이 돌파했다 닌텐도 스위치를 3명에게 또 뿌립니다 근데 가입자가 500명이 넘었다 피부관리샵 2인 이용권을 3 분에게 쏩니다 만약에 가입자가 1000명을 돌파했다 50만원짜리 플레이스테이션4를 2 분에게 또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립니다 근데 진짜 진짜 기적이 일어나서 가입자가 1500명이 넘었다 놀라지 마세요 150만원 상당의 삼성 오디세이 게이밍 노트북을 두 분에게 또 드립니다 가입자가 2,000명이 돌파했다 고사양 데스크탑 PC를 드립니다 다 몽땅 추첨을 해서 선물을 드리게 되니까요 5월 17일 생방송 똑똑 내 방송을 부탁해 많이 많이 시청해주시고 많이 참여해주세요 우리 또이 선물을 공짜 아니겠습니까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 지금까지 이런 바뀜은 없었다 이것은 대도인가 소프인가 똑똑 내 방송을 부탁해 격한받기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프예요 하하하하 <웃음> 격한받기비랑 12팀의 인플루언서가역할이 바꿔 컨텐츠를 업로드 자 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싶은 조합에게 투표해주시면 상이 몇 팀이 바꿔서 방송을 하게 되죠 회장님 상위몇팀 <웃음> 그중 1등에게는 KB국민은행 디지털 모델 리워드가 주어집니다 허팝! 투표는 KB 리부 똑똑 앱에서 진행되니까요 바꾸고 싶은 팀이 있으면 투표하세요 똑똑 내 방송을 부탁해